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신규 스페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파이어포커 스페셜 커밍 투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어, 블락존 이라고 등장을 했네요 신규 스페셜이 등장을 하고요 이 신규 스페셜 같은 경우는 불 스페셜입니다 자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간단 방금 봤으면 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점프를 해요 한바퀴 돌아요 그러 갑자기 이상한 무슨 해골인지 이게 고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데미지를 입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냐 어... 이런 신규 스페셜이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딱 보니까 검 스페셜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발에 불 나오거든요 어 이거 발에 불 나오는데 검 스페셜 같지는 않고 어... 그냥 새로운 스페셜로 하나가 등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이게 원래 기존에 여러분들 어... 우리 그거 등장한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여러분 떡밥이 좀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제 영상에서 알려준 디베이션5 5차원? 음... 5차원 관련된 영상이, 영상을 올려드렸었고요. 어? 거기에 더불어서 이거 어... 달의 호흡 달의 호흡 역시도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 달의 호흡과 아마 세개가 동시에 등장할 것 같아요. 달의 호흡 그리고 5차원 음. 마지막으로 이 파이어포커스 스페셜 이게 이름, 이름을 이름잘 모르겠는데 파이어포커스라는 이름으로만 그냥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두 개를 같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나름님 이거 파이어포커스 이거 혹시 다레오이랑 같이 쓰는 건 스페셜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게 검 스페셜을 쓰려면요 은 검을 들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그 에디파이시블레이터에서 검을 들고 있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네 발에서 불이 나오고 점프를 해가지고 스킬을 공격한다는 점 음. 보시면 발에서 불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음. 네 음. 발에서 불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스페셜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땅에 딱 닿는 순간 폭발하면서 어, 등장을 하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상디, 어, 상디가 뒤는 아닌가? 이 해골 나오는 것 때문에 상디가 아닌가? 약간 뭐 근데 약간 발에서 불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상디 같기도 하네요. 어, 어. 자 그쪽으로 이렇게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도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등장을 한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새로운 어, 스페셜 그 영상이었고요 아마 업데이트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랑 다 탐방을 해보고 알아보겠지만 아마 그때 5단계 그리고 6그 5차원 알아보고 새로운 스페셜 알아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세슬 나올 때 됐죠 애니파이트 애니레전드 어 애니레전드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 애니레전드 같은 경우는 애니파이팅 시뮬이스랑좀 달라요 굉장히 부드럽죠 스킬이 어 원래 우리가 기존에 막 이렇게 때리는 거랑은 진짜 뭔가 그 딱딱 맞아 떨어지는게 아니고 뭔가 타격도 하고 그 뭐야 슬라이딩도 하고 어 이렇게 슬라이딩도 하고 발차기 주먹 막 이렇게 하는게 뭡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만들어 놨어요 아마 이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도 우리 여러분들 을등장하 하면 같이 여러분들과 플레이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애니 캐릭터로 자기가 기존의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는 어, 자기 원래 로블러스 캐릭터에다가 뭐 그냥 검술 막 이런 것만 하고 스킬만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번에 애니 레전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올그 뭐야 입양에서 요나 월드대로처럼 신규 캐릭터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아무튼록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이번 신규 떡밥 애니레전드 이야기였습니다. 아! 땡다은이었습니다